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기를 왜 판단하냐고 오히려 되물어요. 자 차라리 벽보고 얘기하는 게 나아요. 안녕하세요. 글리스님 작가 이종섭입니다 저도 부정적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엄청나게 견뎠고 헤쳐나오기도 했어요. 뭐좀 하려고 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그걸 해서 뭐 하는데? 굳이 지금 그걸 해야겠어? 니가 그걸 할수 있다고 정당한 비판 내가 경험을 통한 조언과 부정을 위한 부정적인 말은 엄연히 근본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무언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툭툭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님 말고요 일단 던져보고 아님 말고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엄청나게 저도 열을 올리고 맞대응을 했어요 내가 지금 그걸 할수 있고 하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자, 그런데 내가 언성을 높이고 분노를 표출할수록 그 상황은 내가 그 사람을 압도했더라도 뒤돌아서서 생각을 하면 허황된 목표, 허황된 꿈 그걸 내가 독불장군식으로 몰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스스로 자존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화를 냈지만 내 스스로한테 화를 내고 있는 꼴이었어요. 스스로 반신반의한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내 자신에게 이야기를 또 되묻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화는 냈지만 나한테도 화가 난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내가 대응을 해봤자 상대방은 왜 나를 판단하느냐 오히려 되묻습니다. 굉장히 비논리적이에요. 상대방은 나를 판단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놓고 내가 상대방한테 어 너도 이런 식으로 해봐. 뭐 꿈을 가져보고 목표를 가져봐라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왜 나를 판단하느냐 되묻습니다.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아집이나 고정관념에 의해서 상대방을 파악을 하고 결론을 내버리고 목표를 깎아 내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기를 왜판단하냐고 오히려 되물어요. 자 차라리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나아요. 내 목표나 꿈에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 되는 사람들은 내가 그걸 성공시켰을 때도 대부분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왜? 나는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안 했는데 여러분은 그걸 해냈어요 나는 말만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걸 해냈어요 해내지 못했더라도 우린 할 말이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관망은 하지 않았다 자, 실패는 내가 인정을 해버리면 그건 실패로 일단 일단락 돼요 시리즈가 끝나버려요 하지만 내가 인정을 하지 않고 다시 다른 걸로 이어나가면 경험이라는 시리즈로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단편적으로 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는 생각과 하는 행동 비슷한 사람들과 모여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시야가 거기에서 이제 고정이 돼 버리면 별의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 살게 돼요. 편협한 얘기만 듣다 보니까 내 그릇도 되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도약대로 활용을 하면 돼요. 돈 주고도 못살이 자극제를 그 사람들이 나한테 주고 있구나. 우리가 살면서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없어요. 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최소한 저런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최소한 저 사람처럼 툭툭 내던진 말로 누군가의 꿈이나 목표를 끌어내리는 그런 사람이 안 되게 알려줬다. 자 이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요.